2019년 싱가포르에 세운 빗썸의 자회사에서 실제로 비비코인이라는 가상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비비코인 판매권을 따기 위해 이정훈 전 의장을 만나던 한 투자자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제3국의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에서 빗썸 홀딩스를 어, 인수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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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의 자체 가상화폐를 투자자들에게 판 돈으로 제 3국에 세운 법인이 빗썸을 인수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제 3국에, 네, 제 3국에 시기감은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이 회사가 빗썸홀딩스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럼 제 계약금이 들어가야 되고 그 계약금은 이제 우리 쪽에서 내야 이런 얘기였던 거죠. 빗썸 인수에 나섰던 김병건 씨도 이정훈 전 의장으로부터 비슷한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디어로> 이정훈이 이래저한테 제안 처음 아닌데는 비버스터즈라는 회사가 지금 앞에서 코인을 만들었으니 비비코인을 당장은 기보 뭐 아이쇼를 해서 그걸 성공하는 거를 전제로 뭐 이거를 키를 하자 뭐 이런 제안이 왔었어요. 디버스의 자산을 인수해서 새로운 회사에서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왔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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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헌 씨는 먼저 계약금으로 1,200억 원을 이정훈 전 의장에게 줬다고 합니다. 나머지 2,800억 원은 비섬의 자체 가상화폐가 상장되면 그 판매대금 등으로 지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BXA 코인이었습니다. 비섬은 BXA 코인 상장 이벤트를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비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BXA 상장 기념 사전 이벤트 안내 공지사항입니다. 이런 당연히 일반 사람들은 믿지 않겠습니까. BXA 판매에 썸섬 임원들이 관여됐다라는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병원이 싱가포르에서 그 세미나를 되게 열었었어요. 그때 한참 막 세일하고 있는 와중에. 그때 누가 현직 비섬 이사였던 김 이사가 나서가지고 이비섬 코인을 어떻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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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서를 남기고 자살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코인을 팔아 빚섬을 인수하려던 김병건 씨의 계획도 어그러졌습니다. 김 씨는 BXA 코인을 판 돈을 전부 이정훈 전 의장에게 줬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BXA 투자자들이 BXA를 건지고 싶으면 그리고 만약에 한부대를 이뤄내서 받을 거 싶으면 요이 돈은 100% 이정을 할수 없어요. 돈을 가져간 사람이 한부이 누가 한부를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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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거래가 아주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정을 하죠. 그런데 예. 그런 M&A 과정에서 뭔가 불법의 소지가 있거나 뭔가 회피하려고 한다거나 뭔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것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싱가포르는 법인세세율이 어, 최고세율이 17%입니다. 음. 한국은 25%가 되는 거죠. 이런 점 때문에 어, 상당수 금융지주회사들이 싱가포르가 싱가포르에금융주의사를 만들고 거기에서 가능한 세금을 이름하여 절세 전략을 세우는 곳으로서 아시아 쪽에서는 싱가포르에 최적화되어 있는 점만 은 분명합니다. 이정훈 전 의장은 해외부동산 취득에도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전 의장이 직접 베트남을 방문해 리조트 구매를 알아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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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는 법위 현지 투자 법인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 예. 아무래도 현지 투자 법인을 덜로 만든 것은 어, 어 그거하다는못 나니까 안고. 그렇죠. 그뒤 이정훈 전 의장의 측근 인사들이 베트남 다낭에 5성급 리조트를 사들였습니다. 이 리조트는 현재 리모델링 중입니다. 사랑 그거 얘기. 아델 짱짱이 리조트의 명의는 현지 법인 골드버거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리조트 집은 100%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 3년 전 50% 냈어근 100%라고 이야기하는데. 100%. 를이자년은빗1에서 100%. 니다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 0 0 0 100%. 를0 0 0 0 100%. 100%. 100%. 1에0 1 0습니다1 1 여기 입주한 곳 중에 아시아 에스테이트라는 곳 역시 아 아시아 에스테이트 계약 네, 네. 몇 토예요? 여기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에프가고 F... 여기 시만 임대해서 공고요아지만 임대된 거 네, 여기 계속 계시아요아 비섬은 베트남의 리조트를 산 것은 회사 차원의 투자였다고 해명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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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섬이 자회사를 통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이정훈 전 의장의 개입 여부는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정훈 전 의장이 지중해의 섬나라 키프로스에 영주권을 신청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전 의장이 영주권을 신청한 것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키프로스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 이민상담소에 물어봤습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자산을 한국에 있는 자산을 외국으로 빼기 위해서 많이 하죠. 이 나라가 쉬워요 그게. 영주권을 따면은 한국에 있는 돈을 다그 가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기간도 짧고 비용도 적게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뭐 증여세 뭐 없이 증여를 할 수도 있고 자녀분들한테. <웃음> 아이들한테. 네. 길섬은 이정훈전 의장 개인의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것이 뭐 마치 무슨 뭐 어떤 세금 어떤 세금 좀 피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어,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이정훈 주주에게 그러려고 하는 게 맞나라고 물어봐야 될것 같고 사실상 그런 것을 주주도 저희한테 얘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현법으로 해외에 모회사를 만들어 한국을 떠나려 하는 비섬의 사실상의 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 비섬의 단일 최대주주인 비덴트를 사들였지만 가지 사장 의혹을 받고 있는 강지연 대표와 강종현 씨, 이들은 수많은 법인으로 연결된 복잡한 지분 관계망 속에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지배 구조가 불분명하다는 얘기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얘기고요. 근데 의도부터